그는 그는 매우 사악한 마법사야 저주받은 마법을 쓸 때마다 한 명씩 한 명씩 죽어나갔어 그 말을 켠다 그 이름은 볼드 이름을 불러선 안된 자야 어? 어? 진짜 쟤는 재능... 이름도 남기면 안 되겠다